안녕 하비데이라이아나 알프 주로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놀아라 샹봉 <목소리> 샹봉 <웃음> 네. 또 <웃음> 배실장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, 네. 네. 네. 거독한 배실장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 온거 <온가> 하면, 형이니. 인 <웃음> <�sun> <웃음> <매에스 simples> ]월 초에 매에스 매에스 아, 그 월초에 형이 맨오 제대로 찍어 가지고 보내줘야되 아이, 야 정말. <웃음> <sovere>? 그런다고 <웃음> 내가 얘네들 잘아요. 자야 그래야. 헬줘 산. 우리가 <웃음> <웃음> <그냥> 같이 뿜는 <웃음> 게 <수> 없다. 어? 뭐? 그, 근데,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. 뜨거 그래요. 예. 아, 그요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이 예. 게 예. 고 팔라핀요. 자. 피시소스 음. 어. 이 이스탄불 같은 데는 있지. 외국 식당 많많 있을 거 아니야. 어태국 수당도 있고 한국 한식도 예. 최종. 야. 알았어. 이십 년이 넘었다 이건지 네 어. 원래 우리 처음 살았어 쪽에서당 저기서 관양 동5 년만에 이십년2 5년 만에 왔어년 만에 왔어. 어. 2 5년 만에, 25년 만에. 대체 어디를 또 데리고 가 포스 앗 쭈구리 포스 아쭈그리아 이거 부담돼 그 그만 찍어 여기 그럼 연기를 해야 돼?